It is... What's this name? Omeda s k y v i l e Omeda... It is Omeda h a n e d o a It is Omeda Hanejonga Wow, super amazing What is it? It is super... Red nose boy b a l c o Hello Hello Hello, this is my friend, 김백 m b e k w a n n a m e is h <웃음> e <헝몽. 웃음> Hey, c h His name is Jung Changwang. 아, TV 값 e a 아니, 동영상 찍고 있다. 맞아. 빨리 올라가. 그럼 빨리 올라가자. Come on, follow 9시까지밖에 못 있는다고? 오케이 okay. We have to hurry 야그럼 우리 이거 계속 올라가야 되나 걸어서 아니 이거? We have to get in elevator 오케이 okay. What the fuck? 이거 이거 Did You know? Hey Hey baby Hey, we take a leader. Fucking leader. Hey. If you want to l e v e i o The k a o m e g d a Park. Wow, super amazing. Thank you. 못생긴 못생긴 We have to wait Oh my gosh <살았> It is elevator and he is. Oh, <sans> oh 나리 <나이> 아파. <웃음> 야, 한명더 생기잖아. 한명더 있어야 돼서 지하인 탈. 진짜 힘들지? <웃음> <웃음> 전도 약간 어? 화면 서있어라고 하면 지안자고 당연하지 뭐? 동영상 계속 찍을 거다 일탐